네. 뭐였는데? 또. <웃음> 형이 아니 작품에 귀야. <웃음> 아니야, 너잘 어울릴 것 같아. 아니 형, 형. 아니 형. 아, 마스크 쓰있어 마스크 쓰있어 아, <웃음> 아 세드리 거에 비하면 너무 무난한 거한것 같아. 저는 5월에 때로 변신 중입니다. 뭐월릴때 저희가 세라보글이었다고요 샤오랑 모르겠어요, 옛날부터 할로윈 하면은 오디스가 샤오랑 얘기랑 한 번씩 파는걸 봤어가지고 아 이거 해볼까 말했다 해볼까 말다 고민을 하다가 다른 멤버들이 되아 했길래 할만한 걸 어울리든 안 어울리든 이걸 준비를 했습니다 홍병은 또 뭐니? 이래기야아기야 비래. 귀엽네. 진짜. 탈써대돼좀 있다. 그리고 나 여기서.. 호... 탈. 아 탈. 탈. 야, 근데 탈.. 형 근데 하루 종일 탈 쓰고 하면 안, 안 되잖아. 탈 써야지. 하루 종일, 하루 종일 너는 얼굴 안 나오고 탈, 탈. 나오고 <웃음> 아 근데 얼굴 나와야 되지 않나? 아 얼굴 안 나와. 왜 계속 탈써 그냥. 백 <웃음> 아니야? 오늘은 빅톤의 수빈이가 아니라 마법학교의 송리포터입니다 아직 머리를 안했어요 머리를 하고 완벽하게 마법사가 도서 보라고 말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잠시 동안 기절하고 뿅! 안돼요 어, 사시요좀더 해야지. 세트하고. 네. 안녕!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 네. 업그레이드 할수 있는 게 있는지 한번 내려가서 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아, 가시겠나요? 네. 따라오시죠. 저 지금 땀으로 흘리고 온것 같은데요? 어,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직 안아 아직 땀안 나. 아무리 이런 식으해줘려야된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죠. 약간, 네, 약간, 그 약간 뭔가 눈치긴 네. 해야지. 바로 괴두키드입니다. 아. 아. 아, 사실 이렇게 하고 나니까 직접 에시스 앞에서도 한번 분장을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이거 다 열고 하려 했거든요. 어, 그거 하 있잖아요. 빡가고 응. 그거 하려하한시 응. 조커하니까 같은 조커끼리 겹치는 게. 그래서 그냥, 응. 아, 올라오자. 응. 쪽으로 갔지. 경찰이처럼. 이래게 <웃음> 넘기고 다 보고 싶은데요? 경찰이 저거 노린 거라 니까 편하게 다닐 거아니 그리고 이제 자기 이미지랑 맞고 아, 저것또좀 잘생기게 나와야 돼. 모자를 많이 써요, 모자를 오늘 모자를 많이 써요, 그렇죠? 그 뭐야? 아직 변신 다 못한 저승사자입니다좀더 화끈한 걸 하고 싶었지만 톡을 늦게 읽는 바람에 이미 자리가 다 찼더라고요. 그래서 아 제대로 하기엔 글렀다 싶어서 좀더 멋있고 우 여러분들, 우리 엘리스가 좋아할 만한 걸로 골라봤어 나쁘지 않아요. 섹시한 점이 더. 오, 괜찮은 것 같아. 진짜, 아 이거 뭔가 눈썹 같은 느낌이 아닌가? 근데 약간 정, 정확하게 그리려고 하면 안 돼. 약간 지저 더티해야 돼. 조커야? 이거로 어, 아니야? 아, 아니, 비행기 이걸 비행기 보고 조커야? 라고 묻는 건 너가 처음이다. 맞아. 어, 아, 조커네? 막 아, 이랬는데. 다행났다나 그래. 이런 거 없어서. <웃음> 진짜 안 그래. 하 머리 모자만 쓰면 끝나는데. <웃음> 갔다 올게요. <웃음> 머리 긴게딱딱딱딱 맞춰 가지고 어. 진짜 진짜 놀랬어. 눈썹하 진짜 왔다, 어? 세자. 야선 그래도 그래. 이거 있었나보 졌는 이거 어, 갑자기 이거 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어 나 생각보다 퀄리티가 너무 높은데? <웃음> 진짜 방금 이크에 나온 것 같아. 어, 어? 찍었어? 어디 찍 저기 위에. 인가 이래고. 어. 어. 저기 땅이 그렇지. 아 이거. 아. 좋아그 어, 하는 거지. 어. 오 이제 분장 분장 같겠다 눈풀자고까이 까먹어, 이렇게? 아니 적당히 이거 그거 아니야? 이리 와. 사이스쿼드 나오는 그저원 그래. 하야 파이팅. 래 이상한 것 하나 뽑아가고 내가. 안돼안 돼. 여 있는 가봉을 뭐 하나 뽑아가자. 오오 oh, oh, oh, oh. everybody was good for fighting. Oh, i 아, 잘 어울린다 근데. 아, 야, 사 같이 해 <웃음> 오, <웃음> 뭐가 어, 있구나. 이제 안에 있어. 야, 복근이 그새 생겼는데. <웃음> 야.